네 여기는 부평 신트리공원 안에 있는 어, 테니스장인데요 제가 오늘 여기 테니스 레슨을 등록하러 왔습니다 제가 한 6, 7개월 전에 여기서 어, 주무관님과 함께 테니스 대결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후로도 제가 꾸준히 테니스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부평에서 이번에 바닥재 공사도 새로 했다고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테니스를 배워보려고 이곳에 왔습니다. 오늘도 첫 레슨 날이거든요. 브이로그에 함께 담아볼게요. 많이 연습했죠? <웃음> 여러분, 드디어 오늘 레슨이 끝이 났습니다. 저는 제가 오늘 레슨 받은 공을 정리하도록 할게요. 오늘도 저는 부평 신트리 공원에서 테니스 레슨을 하러 한번 다녀왔다 볼게요. 음, 칼라프라의 끝판왕이구만 Oh. 자세가, 이 자세가. 자, 그렇지. 오, 둘, 셋, 그렇지. 돌아서, 이런 거. 그렇지. 이렇게 몸쪽으로 오는 거. 발리지만 네. 발리 좀만 네. 발리지? 발리 발리 아, 발리지 두 번밖에 안 배웠어 아 그러니까요 몸값 서 금방 배웠어 근데 처음에 배울 때 기본기로 네. 움직이는 자, 내가 처음에 근데 진짜 때, 이상했잖아요 그때도 발발 내가 그 발리 얘기만 했었잖아 네 그때는 아, 더했지 치면서 막 근데 그때보다는 훨씬 나아졌는데 아 그래요? 조금만 조금 익으면 네 고맙습니다